2년 전말도 14억대에 팔았던 것들이 8억대에 팔렸으니까 3, 4년 전으로 돌아갔다 보신 게 맞아 서울에서도 알아주잖아요 부금 지금 제일 큰 지역이라고 그렇게까지 소문이 났었거든요 지금 이런 가격대에 빠졌다고 해서 살 사람은 없다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가 사실은 죄다 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샤넬이신 뭐 아직은. 아직은 샤넬이에요 아직은 명품이에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? 삼성동에 88평이 100억이야 정말 이제 안타깝게도 실수요자분들은 항상 늦어요 이 거래 규제를 어,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만 다주택필승 무주택필패 무주택자한테는 결코 좀 가깝게 와닿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빈부격차 또 벌어지겠죠